시작할게. 오케이 고오오 <웃음> 오, 오. 아 오. 이거 선택하는 거구나 에피소드. 는아 에피소드 선택이야? 어별 하나 높아. 많이 난이도가... 줘봐. 아, 어 많이 도 높다고? 별 하나 높아. 아보자고 아, <웃음> 음, 뭐야 얘네 이거 입고 있네? 아 진짜 준호 일러스트 바꿔 제발. 둔둔히 <웃음> <웃음> 버려 버려. 뭐야 왜, <웃음> 왜 싸우고 있어 얘네 이거 지금 가을이야? <웃음> <웃음> 그가 왜 싸웠어? 왜 싸웠어? <웃음> 그러니까 싸웠어. <웃음> 약간 저런 사람 있어 꼭 싸우고 뭐야 바로 죽어야 하는 사람 응? 뭐야 피가 피가 1이야 어? 아, 그냥 아닐까? 저야저 새끼 진짜. 야저 새끼 예술이랑 비슷하네. 그러니까 저 새끼 예술이랑 비슷하네. 어 뭐야 갑자기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? 어 이거 계속 달려고 있나? 좋아하는 건가? 야 근데 1피 미쳤냐? 아 이거 아무도 없었다고? 근데 얘 지금 4개월 전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 보다. 그러니까 갑자기 <웃음> 아.. 아 큐어 아, 같아 <웃음> 어떡하면 좋아 귀, 진짜 큐어 같아 내또것도 확률일걸? 개빡 우와, 우와! 오! 오! 대, 대, 대박! 아, 시원해 야! 방울이가 나 팀킬 했어! 야! 방울이가 나 팀킬 했어! 이제 모르겠어 아, 보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갑자기 방갑파가짐 방금... 열었다 어야 드디어 여기 갔다 아제와아아 <웃음> 아, 아, 너무 아까워아 <웃음> 진짜 아까워 아레걸레 아, 여기 회피가 있어? 아, 어, 내가 내가 그거 있어. 난또 아포칼립스에서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있었네. 는 찐이 나 해봐야 되겠다. 아, 오 뭐야? 돈 맞았어. 돈 맞는다니까 배포. 어. 어, 됐어, 됐어. 뭐야? 야, 왜 준호만 부서... 왜 부족? 왜 준호만? 이게 물약이다. 독가스다. 아, 그런네 저희 문이 있네. 밖으로 왔어. 이 여기는 그 누울 이미 졌나봐. 그런가? 누우세요? 누, 누, 누이신지? 어. 시작, 차장님. 지 수... <웃음> 우와, 뭐야? 야, 이거 엘프고야? 이포건데 아이씨 야! 뭐야 이게 러브샷이야 이게? 으악! 이러고 왔어 아무튼 뭐 피라가 다로 쏘는 거였어? <놀람> 아니 <놀람> <놀람>